어.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한테 들어볼 주제는요 귀신인데요 흔히 귀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무섭고 힘센 귀신? 어떤 게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귀신? 나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. 저한테 제일 무서운 귀신은 물귀신인데 제일 진짜 무섭고 힘 좋은 귀신들은 그냥 살인 귀신이 살인을 하는 귀신이 타살기 무작위로 살인하는 귀신들이 제일 무섭지 뭐 딴게 모르겠어요 그 귀신이 시면 살인을 하는데 어, 그럼 아까 세임이 제일 무서워하신 귀신이 뭐... <웃음> 제일 아니... 제가 제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, 네. 그 귀신 왜 그러신가요? 어 예전에는 이 윤활신이 눈에 많이 보고 했으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꼼치를 모르니까 더 무서워 사람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표정이 화를 내는 모습, 모습도 무섭지 않고,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는 나는 그래요. 무표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이 속을 알수없죠 근데, 이 물, 물기시는 물에 있으니까, 어, 감지하기도 굉장히 힘이 든 뿐더러, 물기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, 이 시체를 건질 때 어떻게 돼요? 물에서? 퉁퉁 붉거든요. 완전히, 완전 풍선처럼 퉁퉁 붉고. 배에도 가스가 차가좀 퉁퉁 붓고 손발이 형상을 뭔 알아볼 정도로 얼굴도 그렇거든요 귀신도 똑같아요 형상을 알지 못하고 너무 그뭐래 해야 되나 뭘 원하는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긴 하지만 그래서 물귀신이는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어, 그럼 그 선생님이 지금 보는 귀신들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요. 모든 형, 형들은 죽을 때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. 사고 난그 상태, 그 상황으로 옵니다. 어, 살인을 당했다면 살인당한 채로 들어오고요. 어, 살인마가 사형을 당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. 어,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,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이에요. 죽은 상태 그대로 시작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내 죽으면 끝이지 안 그렇습니다. 시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생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. 어. 그래서 죽은 사람도 우리가 혼을 풀거나 뭔가 푸는 과정, 음, 뭐 닦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자살을 했다 하면 그 목에 매여 있는 그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. 목을 매가 죽은 귀신은 목매고 있는 채로 들어옵니다. <웃음>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. 근데 사람들은 끝이기 싫 때문에 편 죽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. 자살기들은 사실은 죽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.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목숨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. 애초에 우리가 삼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가 우리 다정지였는데 어, 자기 몸이라고 함부로 자기가 죽고 싶대서 죽었다. 어. 자살을 하면, 어, 저승세계에서 제일 큰 법도에 걸리기 때문에요. 어, 살인 그 다음으로 걸리는 게 자살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. 어,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 문 자체가 안 열립니다. 자살기가 제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지방령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어, 또 다른 자살기를 만들거든요. 그래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 형제고 부모고 잘 가리지 못해요. 왜냐하면 자살기한테는 그 자살기만 남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죽을 때는 무엇이 온다? 죽기 직전에 사자가 온다. 어, 사고로 죽은 사람한테는 갈 사람한테는 사자가, 사고 사자가 오고, 백사 사자가 오고, 자살을로 가는 사람들은 자살 사자가 오고, 그러면 그 뒤에는 항상 이 자살을 유도하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부모를 찾거나 내 자손을 찾으러 가요. 자기가 풀기 위해서. 이 사자고에서 풀기 위해서. 그러면 어차피 찾아가면은 알아줄 때까지는 응 어, 그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. 자살하고 싶은 마음. 어, 아니면 그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마음. 그럼 행위를 한다든지. 어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 다른 자살 누군가가 생겼다면 또다시 몇년 상간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어.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겪는 걸 봤을 거예요 어. 그래서 꼭그 자살하는 일 같은 경우는 풀어주거나 다시 한 번쯤은 닦아내거나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. 국가정이 어. 아이고 내 죽으면 끝났지 어. 그말 아닙니다 <웃음> 내 죽으면 되지, 내 하나 죽으면 없어지겠지, 다 괜찮겠지, 우리 가정 다편안하겠지안 편합니다. 음, 또 다시 시작입니다. 그들도 또 시작, 죽은 그 홍기도 다시 시작. 어, 그러니까 그또 다른 시작을 뭐 운명에 맡겨야 되겠지만, 어, 그래도 죽을 운이 죽을 힘이 있다면 살아가는 힘은 더 있겠죠. 그러니까 그 힘을 좀 살아가는 데 조금 써봤으면. 하는 이 제자의 마음입니다. 생각입니다. 응. 응.